진아은 나는 을 사랑 이야 뭐야? 뭐야? 뭐야? 아 원래 원래 이거든 <물어봐도 웃음> <목소리> 아는 아는 이 <춤이> 많지. 이아 <웃음> 계속 포합하려다 보니까. 언제기 다해버 다행이졌어 지금 아직 다행인 거야? 오, 진짜! 이 진짜! 오, 진짜! 오, 거 오,